좋아요, 눌러주세요. 커피내기가이바이바이이 어. 다시! 다시! 다시! <웃음> 아이나이말 정말... 너무 빨랐어 자, 자 커피내기 가이바이바이 어! 이 w 이 y 이 h y 으 진짜 pues 아니 아, 푸른 푸른 푸른 푸른 고른 푸른 푸 광어다 광어! 광어가 올라갔어요! <웃음> 어붙다 <붙이 간다. 웃음> 나요. 물도 500ml 세 개밖에 없고 라면 끓인 물은 2인당 라면 하나씩 밖에 못 먹고 물이 없어면먹고왜 뭐. 우리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고 물을 안 샀던가 내가 <웃음> 물 샀어? 그러니까 희게 <웃음> <되게> 챙겼어 어노숙야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노숙자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진짜로 준수하다 준수해 바람맞게 딱 좋다 진짜 타는게또 영역이 있어가지고 하니? 자세가 안 나와? 서서해 몸만 몸만 서서 어떻게 하냐? 숙으려가지고밤매듯이 칼이 안들어가지 <웃음> 남봉에 싹 나가야 되는 뼈가 칼을 사야 돼 그 집에 칼이 있는지 이럴 줄알았 집에 칼 챙겨봅시다 칼이 확확 나가야 되니 칼이 안잡와 남김없이 짜주네 맛있겠다 맛이야 있지 자유도 다 잡아다가 먹는데 못되기를 벗기고 하면 칼이 안 들어서 안돼 아기게 몸이 다 뭐, 뭐, 뭐, 뭐, 대기 제대로 뭐, 겼나보여 뭐, 뭐, 아 뭐, 뭐, 뭐, 뭐, 보여? 아..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이거 왜 버려? 뼈. 여기 사이에 뼈가 있다니까? 응. 다뼈 있으면 뭐... 작은 거는 괜찮아. 작은 응. 거는 그 뼈가 뭐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30 이상 넘어가면 잘라줘요, 와우. 삼촌 손 깜빡하게 씻어주지? 응. 씻으니까 왜 뜨지? <웃음> 시골러로 <시도해라>, 어떻게 뜨냐? <웃음> 뼈같이 있잖아, 말른거 보면. 응. 나이 부위랑 여기라고 지포 있지, 우리 지포. 그거. 지포 고기야. 지포 만드는 그거. 그냥 남은 거 하나는 지포로. 안 돼, 우리는 못 하지. 말려. 근데 빨리, 양념도 해야 돼, 조미도 해야 되는데. 마요네즈. <웃음> 양쪽에 있어? 뼈가? 버시다, 이거. 좀소이해 좋아 껍질이 어. 겁나 질게 힘만 아 약간 주면 싸버이 이거 가운데 잡혀 있는 거 먹다가 배어내면돼 음. 그렇게 뻗지질 않을 거야 잘잘뭐 집에서 먹는 건데 뭐 아니죠 포따라니나 먹는 거 모르라니까 왜 오빠가 떴다 안 그럴까? 그따이니딱 봐도 안돼 <웃음> 먹을 게 없다. 뭐다 잘라낼게. 아, 어, 뼈가 이거 가운데로 끌어있 만져져? 응. 허안 던지? 허리 안 던지? 허잘 <웃음> 가는 거 맞아? <웃음> 아, 매운탕 한다 했지? 그래, 안 돼, 씨. 도리님을 찔고 싶다. 어디그 칼을 더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물 샀어, 그러니까. 이게 <웃음> 튕겼어. <희귀> 어. <웃음> <웃음>